삼축적 의미인가? 네 그거를 그거를 바탕으로 네 시로 시로 표현할 수 있고 네그 다음에 소설은 네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네 인물사건 배경이 있고 네 이제 시차파자 네 파자의 그 바탕으로 네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리고 네 그 다음에 수필은 이제, 네. 그, 대사와, 네. 인물이랑, 아니, 네. 대사, 대사랑 그, 네. 아, 희극, 아, 그, 그, 극이 그 대사랑 인물이랑, 네. 사건? 네. 이세 개를, 네. 줄어서, 네. 이렇게 더 내려가는 게, 네. 희극, 극이고, 어, 수필은 그, 네. 화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, 네. 나타낸 것입니다. 음. 자, 좋아요. 자.